여러분 오늘 이번에 수행 온 분들이 고집이 세거든. 음 고집이 열등이가 제일 세요. 그러면 열등이 중에서 제일 센 열등이가 뭘까. 진 열등이에요. 애고는 사실은 이렇게 빼앗고 갖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서 살고 이기기 위해서 살거든. 근데 지배하고 싶고 이기고 싶은 열등이 애고가 아주아주, 아주 짐승성으로 제일 세지, 왜? 지면 죽는 거야, 짐승들. 잡아먹히자. 그러니까 그게 생존 본능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진열등이가 제일 세.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이기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트라우마가 생겨. 삶에서 누구한테 졌다.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진 상태로 내가 지고 살겠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고 절대 안 받아들여. 나는 이겨야 되겠다. 날마다 전투력이 올라오죠. 진 아픔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기겠다는 짐승으로 사는 거야. 가해자로 이기겠다는 짐승은 가해자가 돼요. 왜? 나한테 이러고 더 열심히 해. 이겨야 되잖아. 뺏어야 되잖아. 다 써. 너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렇게 나를 가해하고 상대한테도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자기가 이겼다고 느끼게 안 해주면 계속 지랄을 떨어요. 나한테 그런 아가도 있어. 혜라님왜 쟤를 더 이뻐해요? 나를 이뻐해야지. 아니 대놓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수행 초창기 때. 왜 네가 더 이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당연히. 그러면 적어도 공평하게 똑같이 이뻐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있어 그게 공평이 아니지. 네가 나한테 한거 봐. 제가 나한테 한 거라. 네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줬냐고 이렇게 얘기했어 쟤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줬어. 근데 너는 안 들어줬잖아. 근데 안 들어준 걸 모르대. 왜? 이 이기고만 싶은 이 비니는 절대 남의 말을 안 들어줘. 들어주는 순간 지는 것 같으니까, 안 들어준다는 것도 모르고, 안 들어줘버려. 들어주려고 할때 구력감 올라와. 지는 구력감. 그러니까 절대 안 들어주지. 그 내가, 수행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라. 직장을 이렇게 다녀라. 그래야 네가 이게 마음을 볼수 있다. 얘기를 해도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도 지 좋은 대로. 맨날 남자 사귀고 돌아 다니고 어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그만두고 어, 수행도 잘안 하고 이런 주제에요 1년에 한번 와갖고 열심히 수행하고 내 뜻에 잘 따른 이쁜 아기 보고 내가 이뻐하는 거 보더니 질투 올라와서 와서 뺏겠다고. 이겨먹겠다고. 그게 어디 공평이니? 너는 내말안들어주네야 쟤는 내 말을 다 듣고 시킨 대로 안해고 그리고 무조건 자기 말 들어줘야 된다고. 이겨야 된다고. 남이 사랑받는 거 보면 이겨야 되니까. 비교가 되니까. 또 이기려고 해. 참 이게 비애예요. 그래서 그진 열등감을 인정해야 돼. 그냥 지고 진 아픔 느끼고 내가 열등이로 살겠다. 이래야 되는데 절대 인정 못하고 이기겠다고. 인정 못한 게 뭐냐면 진 마음 올라올 때 굴욕감이 올라와 수치 아픔이 올라와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남의 말을 들어주려고 할때진 굴욕감 올라와요 열등감 아픔 그러니까 안 들어주고 안 들어주니까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또 남만 다른 사람만 좋아하니까 또 버림받은 진 마음 올라오면 또 그거 갖다 반항하고 이게 악순환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분은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은 아픔, 그진 아픔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인정 못 받은 그 아픔이 올라올 때 그때 구류가 진 마음이 올라와. 그럼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인정해달라고 내놓으라고. 가해자로 사는 거예요. 가해자로. 자기가 누구한테 졌는지 봐. 누구한테 뺏겼는지 봐요.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 아, 나는 아무한테도 진적 없고 뺏긴 적 없어. 내가 그랬거든. 살면서 내가 이렇게 딱 이게 마음 먹으면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면 돼. 이렇게 하고. 근데 안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걸 알았어. 나 졌거든요. 엄마한테. 안질수 있나? 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야. 나는 아빠가 내건줄 알았어.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나한테 더 잘했지. 엄마보다. 하지만, 여자도 절대 이길 수 없어. 내가 아빠랑 섹스할 수 있나? 엄마는 아빠랑 섹스하잖아. 그렇잖아요. 되게, 그거는 어떻게 할수 없는, 그냥 당연히 지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아들도 마찬가지, 아버지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랑받았다고? 근데 섹스를 못하잖아. 엄마랑 안 되잖아. 금도가 있잖아. 모든 걸 허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부부밖에 없잖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진 여자, 진 남자를. 그리고 엄마랑 경쟁해. 아빠랑 경쟁해. 그러면 그 열등이가 얼마나 이상해. 가해자 자체가 되는 거야. 나한테 더노력하라 노력해봤자 안 되는 건안 되는 건데. 인정해야 되는 건데. 한계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랑 경쟁하니까 어떻게 돼? 엄마가 나를 이뻐하냐고 나랑 경쟁하는 여자를 보고 어, 오빠나 남자동생을 좋아할 수밖에 응 어, 그래? 큰딸은 그래서 버림받는 거야 엄마한테 아들은 왜 버림받아요? 아빠랑 경쟁하니까 경쟁이 안 되는데 아빠만 엄마하고 경계가 없는 사랑을 할수 있어 육체를 경계로 두고 자기는 안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계속 경쟁하면서 뺏겠다고 할때 그게 진 열등이를 인정 안 해서 이기겠다고 매 순간 경쟁을 하니까 남의 마음 이해해주는 것도 진 마음 같으니까 이해 안 해줘 절대 그래갖고 이해 안 해주니까 나도 이해 못 받아서 진 마음을 하면 그것도 인정 안해 그래서 덤벼들 때 여러분 뭐라 그래 피해자 살기라고 하잖아 자기가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주고 나서 상대도 그럼 내 마음 이해 안 해줄 때너왜나 이해 안 해주냐 고 그러잖아 자기가 받는 대로 한 거야 나한테 사랑 못 받는 아기는 쥐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 거야. 제자 역할을 안한 거지. 제자는 어때야 돼요? 스승말에 순종해야 되지 그치? 맞잖아. 그게 제자야. 근데 맘 먹잖아. 지뜻대로 해달라고. 너왜나 사랑 안 해? 그건 내 마음이야. 사랑을 주든 미움을 주든 제자는 받아야 되는 거야. 어떨 때 사랑 주겠어? 스승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공부된다 할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네, 그래놓고 하나도 안할 때. 딴짓하고 있었어. 미움받으면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뭘 이해 안 해줬는지 자기 잘못을 봐야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왜나 사랑 안 해줘. 이것만 쳐다봐. 애기요? 그거는 유치원생 애기지. 무조건 나 사랑해달라는 거 자기가 한걸 봐야 되잖아. 친구들끼리 놀때 둘이 더 친해 누가. 당연히 마음을 더 이해해준 사람들끼리 친하고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 안 해줘서 안 친한 거야. 버림받는 거야. 왜더 친하냐고 하면 어떡해. 내가 지금 뭔 잘못을 하는지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오직 뺏으려고만 해. 사랑만 받고 나는 절대 그들의 마음을 이해를 안 해줘. 내 마음밖에 없어. 사랑만 받고 싶어. 그게 열등이에요. 그게 등신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진열등의 아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반드시 아무한테도 진 사람 없으면 있을 거야. 엄마, 아빠 줬어. 그리고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패배 의식 안 느끼고 사는 사람 없지, 그지? 있거든. 찾아서 그때 인정했는지 그 마음을 인정 안 했으면 걔가 계속 경쟁하고 사는 거야. 경쟁하면 상대도 나랑 경쟁하고 절대 이해 안 해주지. 이해 해줄 턱이 없어. 엄마랑 <놀람> <놀람> <놀람> 경쟁한 거 이해 되나? 엄마한테도 뺏으려고 했잖아. 네가 딸로서 당연히 지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경정했어. 그러니까 엄마 여자가 안 내려가. 네 여자가 그냥 떠 있으니까. 이 강의를 언제 했느냐. 거의 7, 8년 전에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 여자를. 이제는 인정되니? 그래 놓고 엄마를 엄마한테 뺏으려고 아빠 사랑도 내가 빠지려고 경쟁해 놓고 엄마한테는 또나 사랑해 달라고 오빠 보다 나 사랑해 달라고 또 뺏으려고 누가 해주겠어? 네가 그런 식이야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마음 보라고 했더니 남자한테 홀딱 마음 뺏겨갖고 맨날 남자랑 연애질이랑 하고 내 말을 안 듣잖아 연애질 할게 아니라 네 마음을 보고 응? 네가 너를 만나면서 더 마음을 보고 이렇게 바뀌었어야 내가 널 이뻐하는데 둘다다를 만나 제가 바뀌거나 그래 도 이뻐하고 너를 이뻐할 때둘다더 악화돼. 안 봐. 미친 사람처럼 연애질만 하고 있고 연애는 왜 해. 연애할 때 올라오는 그 성살기. 다 뺏고 싶은 마음. 모든 여자하고 경쟁하고 모든 남자내 거라는 마음이 올라오거든. 남자들은 모든 응, 여자가 내 거고 모든 남자는 경쟁자라는 게 올라오거든. 그거 보고 정산하라고 시켰더니 거기에 빠져갖고 끌려다니고. 어떻게 이쁘겠어 내가. 그랬는데 그래놓고 나서 나한테도 사랑달래. 왜 안주냐고. 덤벼들어. 쌍욕하고. 니그 미친년을 봐. 막갚아 여자. 도반들한테도 그거잖아. 니가 사랑받고 싶어서. 다 모든 사람한테 그냥 애를 쓰면서. 걔 마음을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걔 마음은 관심이 없어. 너 사랑받고 싶은데 미쳐갖고 다그 여자가 날뛰고. 그 여자의 아픔을 이해 안 해주니까 버림받고 인정 못 받고 진 아픔은 하나도 인정 안 해주니까 가해자가 돼서 그리고 미친년처럼 돌아다녀. 이해되나? x 응. 는 누구한테 줬어? 얘기해봐. 응. 인정했어? 안 했어. 너첫 딸로 태어나서 아빠가 엄청 예뻐했다고 그러더라고. 너네 아빠가 자상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네가 온통 여자가 된 거야. 다 뺏고 싶어.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 내놔.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엄마한테 진 것도 인정 안 하고 나만 받겠다고. 진 마음 올라올 때마다 버린 거야. 나한테도 열등감 느꼈을 때고 나는 아들이라도 하나도 인정 안한 거. 이해해. 이제 이해돼? 그게 올라온 거야. 그래서 네가 절대로 진 마음을 용인 안 하는데 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꺾으려고 하면 진 마음이 올라와. 그러니까 그진 마음 인정 안 하니까 걔가 비위가 돼갖고 그냥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하고 뇌를 쳐버려 그 수치가 뭥해 이해를 안 해줘 냉정하게 버려 계속 네가늘 냉정하게 그 마음 버렸어 무섭다고 진 마음은 당연히 지는 거지 네가 엄마한테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는 거야 여자들은 엄마 남자들은 아빠한테 경쟁해갖고진 마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한번 그걸 보세요 진 마음 아주 원초적으로 엄마부터 아빠부터 한번 그리고 세상 모든 여자가 내꺼 남자들은 그 진열등이가 희한한 마음이 있어 모든 남자는 날 이런 마음이잖아 모든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고 모든 여자가 나만 봤으면 좋고 그게 엄청 이상해 우리나라는 가, 두 명도 못가져 일부일처제야 그렇게 다 가졌다가는 몰매맞아 죽는데 왜 그걸 원해 그 진열등이라 그래 짐승마음이라 이상한 사이코마음이라 그게 열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뺏고 싶은 마음, 온 세상을. 그게 진 열등이, 진 마음 인정 안 해서 그렇게 이기고 싶어서 많이 가지면 이긴다고 느끼는 짐승성, 이상한 마음인 거 알고 그거 분리하셔야 돼요.